잉어 no. 아휴 이 불쌍한 잉어킹을 펄펄 끊는인물 속에 집어넣고 잉잉 no. 어가 아, 대파 썰고 양파 썰고 고춧가루 두스푼간장두스푼 소금 넣고 좋았어 여기다 퐁당 어 아, 냄새 좋다 역시 아침부터 매운탕 얼큰하게 먹는 게 좋단 말이지 no.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잉어킹이 살아있지? No. 응? 내 이름은 잉여맨. 이 태초 마을에서는 열 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포켓몬 트레드 하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거야.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어? 어.. 어.. 어.. 잉고키가.. 미안해 도대체 어떻게 음, 살아있는 거야.. 어.. 어.. 어? 분명 펄펄 끓는 물에 넣었는데 분명 죽었는데.. 어.. 음, 음, 음. 어..? 아비다 좀비야.. 어.. 어.. 음, 음. 엄마! 너또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래, 요메나 내가 분명 펄펄 끓는 영암에 잉어킹을 넣었는데,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거 있지? 어이, 도대체 뭐니? 난 무서워서 이제 매우 더 못해 먹겠다. 어이, 진짜. 진짜 그러네요? 이거 완전 잉어킹이 살싹 아, 익었는데, 어이, 분명히 죽은 거 같은데, 정말 살아 움직이잖아. 으으. 어? 어? 내가 볼 때는 엄마 벌받은 거예요 맨날 매운탕 끓여 먹으니까 생선들이 죽어서까지도 저주하려고 어, 무덤에서 올라온 거죠 어? 이걸 어떡하면 좋아? 어? 아, 이럴 수가 잉어킹 아무리 치료를 해봐도 죽어있어 아무래도 댕 막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네 어떻게 죽어있는 새끼 움직이는 거지? 제가 그러면은 댕 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그래 그런데 잉어킹한테 잘 구워진 냄새가 나는걸? 맛있겠다 오는 길에 힙합 좀 사와줄 수 있니? 잉어? 아, 먹는 게 아니라 제가 키울 건데 누나 <웃음> 어... 아 내가 깜빡하고 정신줄이 났네 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잉어 잉어 잉어 잉어 잉어 잉어 잉어 잉어 박선이 도대체 잉어킹이 왜 이런 거죠? 이럴 수가 <웃음> 이근처로 잉어킹이 죽어 있어 그런데 움직이잖아 그건 저도 알아요 무서워! 악마이신게 분명히 아니 뭐... <웃음> 음, 내 박사 생활하면서 이런 보케모는 아주 처음 보는구나 음, 그렇군요 하지만 잉어킹의 모습은 죽어보이지만 분명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잉어킹을 데리고 다닌다면 잉어킹이 너무 불쌍하잖아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이 딱 한가지 생각나는구나 어, 뭔데요? 바로 진화하는 방법이란다. 진화를 하면 병범만 갈아 덧서로 진화할 수도 있잖아요. 오, 다 아, 좋은 생각인데요. 음 기다려 버렴. 이상한 사탕이 어디 있더라. 음, 음, 음. 아, 이상한 사탕이 다 떨어졌네. 어떡하고요? 아이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러면은 제가 야생의 포켓몬 잡고 한번 레벨업 시켜보죠, 뭐. 그래 그럼 파이팅하고 나로 아찔버기. <웃음> 잉어킹, 내가 너를 진화시켜서 평범한 갸라도스로 꼭 만들어줄게. 불쌍한 우리 응. 잉어킹. 응. 매운탕에 데려다가 응. 아이고 죽지도 못하고 응. 좀비가 되버렸네. 가자. 응. 그래, 잉어킹을 음 레벨업 시켜보는 거야. 어떤 거 잡지? 그래, 아보가 좋겠다. 자, 잉어킹, 너 아보는 이길 수 있겠지. 튀어오르기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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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을 못할것 같은데.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음. 아유 아유 아유 얘가 여기 있었는데. 아유. 어? 아유 여매나, 내가 깜빡 한게 있구나. 이업증을 효과적으로 킬을 수 방법이 있단다. 어? 어? 뭔데요? 뛰어오르기밖에 없던데. 그건 것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무슨 바로? 학습장치? 학습장치? 이걸 잉어킹에게 장작하면은 리자드가전도에서 승리해도 잉어킹이 공짜로 경험치를 넣었지 오... 우와 이런게 있단 말이에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50만원 어? 50만원? 세상에 호락호락한 줄 아니 세상에 공짜란 없단다 너도 먹고살아야지 자본주의 <웃음> <뭔> 사회... <웃음> 음, 좀 비싼가 그래 그러면 49만 5천원 해줄게 네 하나 주세요 이히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 이히히히히히히 그러니까 이거를 잉어킹한테 끼우면 은 잉어킹이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단 말이지 한번 끼워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어 좋았어 한번 환영을 해볼까 진이기한 포켓몬을 배틀에 나가지 않아도 경험치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장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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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킹을 레벨 19까지 만들었다 하야 그러면 내일 또 키우러 가야겠네 가자 여기까지만 하자 잉어킹 따라와 응용. 응용. 잉어킹이 갸르도스를 진화하면 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이런 징그러운 모습 말고 말이야 응용. 응용. 응용. 응용. 응용. 응용. 응용. 엄마 다녀왔어요 빨라님 음. 아버님 이제 매우 다 끊겠습니다 제발 저 악마같은 잉어킹을 편하게 참들게 음. 어소서 어, 어, 어. 아,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어, 잉어킹이 갸라도스로 진화하면 다시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데요 어, 그게 정말이니? 아이, 그럼 조금만 기다려버렴 음. 음, 여기 어딘가 어, 어 그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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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몬 해 보자. 응응. 아니, 응? 이거 기계 모습이. 어! 응? 어머! 엄마. 사라더스로 지날 건가 봐요. 이러면은 다시 같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커지니? 어머 어머. 응? 어! 사라더스가 <웃음> <괜찮아, 웃음> 되었잖아. 여들아. 이런 거 매운탕 못해 먹어. 아이 징그러워라. 내가 분명 맨날 매운탕 먹어서 이런 악마를 우리 집에 보낸 게 분명해. 나 처벌받는 거야. 오. <놀람> <놀람> <놀람> 엄청 강해 보이잖아. 너는 정상적인 바라도수가 되지 못했구나. 어이 무서워라. 들어와.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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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 와, 준비가 준비하자. 준비 g 라 a 스 쫓아 가자. 이제 비 빨리 좀 안가. 이준비 g 라도스가 쫓아 온다 나는 개야 어미란 말이야. 꺄르. <웃음> 빨리 쫓아가 준비 g 라도스 꺄르. 만게 뿅 <웃음> 구독 뿅 <뼈>. 좋아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안녕